네. 네. 이렇게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사실 유병자 보험 많이 가입하시고 음, 네, 보상 그렇죠. 사례도 네. 많이 있고 한데 네. 젊으신 분들도 보상받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7월달이죠. 20대 고객인데 제가 암진단금으로 약한 1억 4천 정도를 청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건을 어. 가입하셨는데 K손해보험사에서 8천이 나갔고요 그리고 M 생명에서 3천만 원, S 생명에서 3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음. 이거는 진단비로만 이렇게 지급된 경우였고요. 물론 수술이나 입원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급되었고 실비 과정도 음. 별도로 지급되었습니다. 어, 치료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웬만큼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타까운 거는 음. 보통 2기, 3기 무렵에 표적치료를 많이 권하고 실제로 효과가 많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2017년도 에때 가입했을 때만 해더라도 표적치료가 지급되는 보험사의 상품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막상 표적치료를 지난달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한 번에 700만 원 정도의 비급여 치료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음. 7비 같은 경우는 1년 한도 내 5천이고 1년이 지나서 90일 면책 그리고 90일 후에 다시 보장이 살아나거든요 10번 정도의 치료를 뭐 3, 4달 안에 치료를 마쳤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돈으로 비급의 치료 한 번에 600만원, 700만원 들어가는 걸다 해야 되거든요 음. 1억대 이상의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음. 고객은 부담감이 될 수도 있어요 음. 통상적으로 표적 치료를 10회 정도 음. 받고 있습니다 1억 이상의 치료비가 나가는 거는 한순간이거든요 음. 제가 지금 20대의 고객한테 추천을 안한 부분이 마음에 걸리고는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었을까요? 어, 2019년도에 어른이 보험금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진단 자금이 나가는 보험을 한시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음. 고객 중에 한 분은 H사에 일반암 5천, 유사암 5천 가입을 하셨는데 가입하고 한달 만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H사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에 한해서 3개월 면책 기간 이 없이 판매를 했습니다 어. 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줄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음. 부모님 카드 내역 두분다 철저하게 조사를 했고요. 건강보험공단의 치료 이력을 모든 걸 조사를 했는데 고지적으로 위반한 게 전혀 없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고지의무 위반이 없더라도 미적거리고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 상황이었고 뭔가 보험사에서 놓친 고지의무 위반이 있을 거라고 계속 의심을 했어요. 제가 그때 약 100건 정도의 계약을 받았을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그때 내린 결정은 약 30명 정도 비슷한 연령대의 고객을 간추려서 심사 담당자에게 직접 제가 팩스를 다 보냈고 음. 암 진단 5천, 유사암 5천만 원의 계약이 30건 정도 된다는 걸 확인 후본금 5천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음. 납입 면제가 되었습니다 안 나가면 어떡하나 엄청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음. 병력 기록이 내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전문가님 통해서 제대로 고지하고 제대로 보장받을 네.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가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네, 고지는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생 따라다닌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지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고지를 통해서 좀 합리적인 보험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네. 보험을 좋아해서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고객님들이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보상을 많이 해드렸던 경험들의 토대 하에 아, 이 정도는 필요하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추천도 드리고 뭐인을 예, 예, 드릴 수밖에 없는 상품인 것 같아요 때로는 과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어, 저희들이 이런 사례를 안 보고 제가 청구를 안 하면 모를까 청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보험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 치료의 질이 실질적으로 많이 달라지셔요 맞아. 그런 걸 봤을 때는 아, 아, 얼마다. 그게 쉽지, 쉽지 않더라고요 네. 네네. 모든 풀보장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가능하니까 어.